음음음 음, 음. 자꾸 괴롭혀, 막내가 야, 막내막냉이막냉이 주제 에 자꾸 오빠한테 개겨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이 응? 응? <웃음> 너무 시키면. 씹힌... 응? <웃음> 어? 막내가말이야 응? 어? 그럼 되게 안 돼. 되안 돼.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공지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응? 보는 타투. 우리 집 매일매일 이러고 있다. 음. 야 A few m 다 했어? 다 싸웠어? 꽁짜 괜찮아? 한번 인터뷰 좀 해야겠다. 꽁띠네, 꽁띠네, 막내동이랑 싸우는 거 봤는데, 아, 도대체 맨날 그렇게 막내동이랑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? 네? 으~~ 응? 네? 막내중이랑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? 귀찮게 <웃음> 아유 쩌놈씩이 꽁가 귀찮대 하지 말라게 아, 백설이가 꽁찌 엄청 좋아해 근데 꽁찌가 이제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이제 중간에 귀찮으면 무시하거든 근데. <웃음> 백설이가 그럼 다 질척거려 설 좋아, 좋아. 애증의 왕계 아니 근데 왜 나는 밟고 나아지는 거야? 백설아 백설 근데 왜너 나는 너한테는 왜 그래 백설 설아 설 놀아 라설 설아. 설. 백설 터라 터 설아. 너는 엄마가 부르 터라 와 봐. <웃음>